아하 와우. 알겠습니다 형님 자 a k 2 5 1 5만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이 방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해볼까요 예? 예? 예? 아니 갑자기 어디서 하셨죠? 오늘 돈이? 신용 확실하신 분이죠? <웃음> 아 제가 먹티를 많이 당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큰 미션 주시는 분들은 어 일단 알겠습니다. 짜자잔. 자 그럼 25킬 찍으면은 제가 총 아니 25만을 받는다고요? 25만에다가 플러스 한 30만 원이라고요, 25킬에? 미쳤는데? 잠깐만. 지금 방 밸런스가 사실상 20킬 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목표물이 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공지낼게 적어놓고 알겠습니다. 와 뭐야? 20킬 부터 추가 1킬 할 때마다 3만원씩 미쳤습니다. 내가 25킬 미션을 깨버리면 30만원이네? 다 합해갖고 지저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훈이 o 님 주신 오킬 미션까지 5만원 미션까지 해가지고 총 30이란 얘기예요 o 기 여기 지용 오케이, 좋다, 좋다. 수상하셨습니다. 바로 갔 자,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2 5킬 한다. 마인드로 일단 아니, 아니, 제가 저번에 4 2킬 영상 올렸잖아요. 마인드 4 2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행복해로 좀 돌려보자. 와, 아, 일단 거기까지 생각 안 할게요. 아니 근데 20킬 부터 킬당 3만원 너무 큰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슬픈 엔딩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다 후방본다. 이걸 어떻게 다 피했지?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저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리네임이 좀 생소한 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큰 미션 주실 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영이 형도 실패했다, 뭐 성환이 형도 실패했다, 이렇게 K1 미션으로 제가 2 5킬키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설날이니까 기분 좋게 자 우리 또 실내 에또 믿음의 또 스포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받은게 단가가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는 일단 예의상 한번 얘기하고 가야돼요 어, 그게 예의죠 오케이. 자 레츠고 레츠고 어 뭐야 문순이형 나가셨네 셔터 개돌 가기 좀빡센거것 같은데? 엽을 뛰어볼까? 3, 2, 1, 렛츠 기릿! 일단 이 코인이시니까 데킹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죠? 셔터 얼마나? 그핑 안먹었으면 이 삥이지 음. 우리 옆뒤서 셔터 좀 막았겠지? 아 제발 삥! 아니 삥을 왜 안먹는거야? 이 사람은 자 두판 날렸구요 일단 뭐야 아형 레디 안받고 화장실 갔어요? 아하 그런 사연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방은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조금 꼬이고 있거든요. 이 방에서 이분 채팅 되게 귀엽게 해서 욕하시다. 3, 2, 1, 렛스기릿꾸레이도잘안 뜨고 나왔네 맞줘 이거 이, 이 방에 스파이 있다 지금 모은빙을 자꾸 <웃음> 아 근데 물론 이거 저패빙가고 사놓는거 맞는데 부모님 안녕하세요 원평님 안녕하세요 코인이 목숨이죠 목숨 어. 두이 코인이 이제 두 번의 목숨을 주겠다 두 번의 기회를 주겠다 기회죠 저는 고사양인데 그냥 스포머 하시려면은 뭐한 40, 50만원 정도 하셔도 충분하죠 예. 이거 이식복 힘들겠는데, 이방 사이즈가 너무 뭐가 안되는데, 아예 망했는데요. 잠깐만 아군이 그것도 그런데, 일단 제가 쓰는 게안 먹혀. 지금 다 후방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미션은 이 e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습니다. 믿어야죠. 여기 올모 납다. 아, 이런 것도 상공해 내야죠 아직 몰라요 진짜 아, 죄송 아, 튕길대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나 잘못 잘못까 버리네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다, 방울 걸로 이거 액텐플렸스에서도 계속 팀킬, 아니, 아니 팀핑 당하는 거 이걸로 해소가 됐을라나? 여기서 10킬 정도 만들어 놓아야 좀 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레이. 아 근데 이게 작은 들어가자 그냥 아 이렇게까지 올때올때 올, 올때 동안 왜안쏘는 거죠? 아좀잘다 최소 키로 완성 됐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자 일단 11킬 있겠습니다. 자 20킬 채우면 어차피 그거잖아요 10만원이잖아요 그죠 자 도전 도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제가 한 초중반 한 3판 날렸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를 페널티라고 생각할게요 미안하다. 안돼 근데 지금 이렇게 채팅 신경쓸결 겨를이 없다. 일격 필살 초살 할만해 할만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훈영님 저기 오늘도 나미님 미션은 AK 2 0킬 10만 원이고요. 훈영님 미션은 AK 25킬 15만 원. 물론 둘다 깨야죠 당연히. 파이팅. 그럼요 그럼요. 저 자신을 믿어야죠 아 이거 아까운데 노즐핑 어깝는데 아, 하하하 <웃음> 적배 산걸 야아 이건 죽어줘야지 저렇게 잘 쏘시는건 죽어줘야지 아 승리하였습니다. 와, 9킬 나왔다. 9킬, 9킬 하면은 30이다. 제발 화이팅. 저 3킬 3대스였네요 이렇게 되면 3판이 너무 가까운데 아까 초반에 날렸던 샷들이 아쉽네요. 아또 이사람이네 아깝다 이번파 대량킬가기 대량 였는데 윈체즈 그또 쫓아왔노 아 너무 아깝다 생각이 짧았던게 그냥 한명 잡자마자 뒤를 돌아 봤어야 되는데 짝 계단 올라오는 거를 생각해 가지고 실패했네요 우리 편도 왜 싸우노? 역시 화목한 스포입니다 오늘도 자신마샷 대기중 폭탄이 섭취되었습니다 아오... 아, 이걸... 말했습니다. 죄송... 자 일단 20킬은 성공! 일단 왜, 왜 이래 싸우노? 아이, 잠깐만. 짧다, 20개는 성공. 자, 자 25개까지. 할수 있다. 있다, 있다, 이. 반피 점사때릴걸 중간에 형들 싸우니까 지잖아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길까지 이길까지 이길만 더 이길만 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이스, 좋았다. 자그 안 벗어 이때까지 이렇게 싸운 거야. 아 놀래라 잠깐 아 나이스 다이다 아 그냥 그런 말로 싸우면 팀원이 말려요 안돼 안돼 아 기회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져볼까라 찾고요. 됐다 성공. 이5개 성공. 이기자. 뭐야, 왜, 왜, 왜, 나너 왜, 싫 왜, 요 이치되었 아, 자, 일단 25킬을 아, 일단 패배하셨습니다. 성공 아, 이거 후반에 너무 아쉽네. 자, 일단 성공. 이거 끝까지 써놓강할같데 자, 일단 후연이 미션은 지금 바로 깼고요. 일단 깼습니다. 깼는데 그 혹시 제가 좀그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혹시 오늘도 형님 채팅 한번 가능할까요 주기적으로 우리 제가 심정 심적인 안정을 좀할수 있게 채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 <웃음> <웃음> 계시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훈연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미션 성공 일단 에케아까2 5킬은 아, 괜카아 더. 더 더블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할게요, 일단 열심히 할게, 일단.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비 자, 일단 오늘도 형님 미사일 25킬, 일단 마무리네요. 자, 이제 채팅 가능하실까요? 오늘도 님, 자, 이제 채팅 주실까요? 오늘도 나님, 아, 엔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리 채팅 주세요. 자, 오늘도 형님 안 계십니까? 똑똑, 똑똑 계신가요? 없죠. 안 계시죠.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죠. 예혹시나. 자, 아까 미사일 성공했을 때부터 채팅이 없더라고. 이런 쓰. 쓰레... 오랜만에 먹튀 당했네요. 뭐 동훈님 방에서 뭐. 지난주 뭐 동호인 방에서